선 수도 있 으신가요？어, 상민이형이면 경찰청 공기들이있 고, 영호형도있 고,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어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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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뱃다, 민규야. 아,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거 처음에 그냥 브리프트 찍는 것처럼 살짝 한번 낄게요. 발이 좀 넓히고. 정신 없으시죠? 아, 지금 너무 정신 없어요. <웃음> 잠깐만. 요 아, 네. 건강스러운데 아, 미용실에서 들데 네. 잡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웃음> 샴푸 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 오늘 미용실에서 쓰고 많으셨어요. 평소에 네. 삼성, 라영주 응.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옛날 삼성 왕조 때 <웃음> 진짜 엄청 좀 와, 멋있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우승도 좀 많이 한 팀이었고 저는 아직 우승한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좀 부러운 팀이었어요. 삼성이란 팀이. 근데 미용 하고 전화 와서. 머리 말리기 전에 먼저 전화 먼저 해주고 머리 말리고 급하게 가서 키움 가서 인사드리고 음. 또 기차 타고 바로 태워보려고 왔습니다 음. 잘 됐다고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가족들 떨어져있는게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기도 저를 많이 찾는 시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 또 제가 더 여기서 똑하게 하고 잘해가지고 다른 걸로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잘해야 <웃음> 될것 같습니다 골도 그때 상민이 형이 있 거기 막창 집한번 데리고 와주는데, 거기 맛있더라고요한번더 데려가 주지 않을까, 상민이 형이? 아, 이상민선수 그냥 네. 원래 친하신가요? 네, 넥센 때부터 군대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아, 집도 가까이 살았고, 그냥. 어,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은 낮은 순위 있지만, 절대 그 순위에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더 열심히 잘 던져가지고, 팀이. 이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한번 힘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